Another lazy afternoon The clouds covered in g r a y Third coffee of the day Almost fell asleep on s o o m I yawn at the display 아침부터 아아를 내린 이유는 압구정 샌드위치를 시켰기 때문입니다. 저 샌드위치가 거의 최애 음식 중 하나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시켜 먹든지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집에 오빠가 없어서 간단히 혼자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고민하다가 시켰어요. 요즘 해방일지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고, 하, 진짜. 원래 오빠랑 이거 같이 정주행 중인데 <웃음> 어제 12화를 보다가 한 3분의 1 지점에서 오빠가 졸립다고 잤거든요. 근데 이 뒤가 너무 궁금한 거야. 그래서 혼자 라도 봐야겠어요. 환영합니다. 우선 지극하게 보내. 다음엔 우리 꼭 자요. <웃음> 미쳤나 와 오늘 친구 결혼식에 저녁에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전까지 편집을 좀 하다가 한 2시간 뒤쯤 준비를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. 열심히 편집을 한번 해봅시다. 아까 보던 해방일지 맞아 봐야겠어. 다리에서일생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굿.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남천에 이렇게 꽃이 피었고 바닥에 있는 수국도 꽃다 피었어요 근데 조금 지저분해서 몇 개는 잎들을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새순들이다 이렇게 닦고 시루. 시루, 시루씨 이제 뭐해 주실 거냐면요 네. 요, 요 조합 중에 음. 얘가 난것 같대. 얘가 난것 같대. 빼볼까? 거. 얘랑. 음, 음. 너무 똑같을 것 같아. 이거. 비슷해서? 음. 우리는 요만한 거로 만들잖아요. 더커 보여. 요 음. 근데 양옆에 두께가 균일한지 계속 확인하시면서 하세요. 네. 다시하시는게좋 아, 시이 시민이. 시이이 시민이. 시이 시민이. 시민이. 시민고 시민이. 시민이. 시민이. 시 시민이. 시민 시민이. 어, 지금 단계에서 퀄리티가 많이 나와요. 아직도 아, 않고 나중에 나오고 제가 연마 한번 할 거예요. 그가 아. 이거만 타고 붙은 재예요. 로또 우는 거 같아. 아, <웃음> 네. 오, 예뻐 예뻐 예뻐. 아, 왜요 왜요? 그럼. <웃음> I'm not t a l k 운동 끝나고 집 와서 세수하고 손발 씻고 얼른 점심 미팅 갈 준비를 합니다. 딱 40분밖에 안 남아서 후다닥 준비하고 가야 돼요.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고 올게요. 강연 자료를 만들게 있어서 챙겼고 그리고 오늘은 끌로에 백 들고 나갈 겁니다. 제가 강북 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로인데 그 한남쪽에서 남산으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. 이 도로가 양쪽으로 나무가 쫙 있는데 바로 앞에 남산도 저기 보이고 그래서 가을에도 너무 예쁘고요. 지금같이 풀릇푸릇한 나무 많을 때도 진짜 예쁜 도로예요. 이 약간 창문 위로도 느낌이 없죠 제가 옆에 남산 저기를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를 뺄 수가 없네. 죽여지는 오메다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보 봐야지 8, 7, 6, 1, 9 1 경치 너무 좋다 <웃음> 내 강연 자료를 만들 겸 여기서 한2 시간 정도 작업하고 사실 거의 다 만들어 놔서 마무리하고. 여기서 조금 즐기다가 가는 걸로 미밌어이거만 어. 알아들어 녹하고 응. 싶다 그래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는데 나의 힘움에 많이 집었던 부분에 그 음. 지금은 선릉 쪽으로 강연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25분 정도 걸려서 한 5분 전에 도착은 할것 같아요 나름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에 리허설을 좀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오늘도 조금 많은 인원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 소규모 강연때랑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. 장죠 <목소리> 무봇하지 않았다면 좀더 수월하게 좀 멘붕 안어도 잘 하, 오늘 하루 아주 길어 오랜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강연하니까 땀이 난 거예요 <웃음> 그래서 지금 막 손에도 땀 났고 목에 등에 이런데 막땀 나가지고 더 근데 지금 소노펠리체로 1시간, 1시간 12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운전하는 거 다행히 되게 좋아해서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가면 될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길도 하나도 안 막히거든요 내가 오늘 강연을 잘했나 뭐 이상한 거 잘진 않았나 생각을 다시 회상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강연 정말 쉽지 않은데 나름 그래도 되게 뿌듯해요 강연할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훨씬 옛날보다 더 나아진 게 보이는데 지금 내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망했다 안돼나 저기 위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일로 가면 되니? 안 되니? 안 되지? 도착. 근데 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거든요. 이제 저기 어딘가에 아린이가 보일 것 같은데. 아유, 아 귀여웠어. <웃음> 어떡해. 아 여기 이모는 못 들어가. 이모는 안 돼. 아린이 들어가? 이모는 안 돼. 여기? 돌아니 왜? 너? 왜 너야? 나 이거 이거 아니야? 아니니까 볼래? 응하만 된장찌개를 한세개 끓여 주세요. 음? 안, 음? 안, 안 주세요. 선생님 <웃음> 아, 사수. 지금 딱? 어, 아, 니 그거는 있다. 아, 이 아니야. 아니, 이개왜 나왔어? 아니, 괜찮아. 아니, 이거만 넣 짜. 이걸 먼저 드셔야 되요네 이렇게 한 번에 딱 뒤집어야돼? 이거 이거 한 번만 조금 팟! 해줘 팟! 팟! 팟! 예쁜 짓! 아 예쁜 짓! 하나만 해봐!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! 하나만! 윙크! 아윙크를 써. 아, 그럼 이모 해봐 이모! 이모 나네 음, 알았어! Wing. Wing to come. 지금 한시간 정도 삶았거든요. 잘 익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썰어봐야겠다. 우선 좋아. 이제 뭐 회랑 같이 먹을 깻잎 뭐 그런 것들을